그데한 대수가 다르게 더 비타깁니다. 이대투는악나고 알라간 인형파 두목 박견이 탈출했다고 합니다. 티민 여러분들은 이 얼굴을 보 들면 진토키그 다리에서 피에 두드기 받으며 근처에 빠른 땡고를와 아, 어떡해 또 흉악한 사람이 탈출했네 아휴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우리 동네래 무서워서 어떻게 돌아다녀 근데 엄마보다 덜 무섭게 생겼는데요 아빠도 인정하는 부분이시죠 아 엄마 뱃살 보면 멧돼지 같아서 막 돌진할 것 같고 그렇다니까요 저도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웃음> <웃음> 왜? 땡땡아, 너왜 이렇게 작게 말해? 무슨 일 있어? 왜? 리아야, 조용히 말해.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왜? 그 유명한? 톤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 다 뺏어간다는 박치양이야 지영, 음... 처음 들어보는데? 음치 박치는 들어봤어도 캬캬. 맞아. 사실 우리 반이 아니고 옆반 아인데 어제 전화 갔어. 근데 전화 안 오자마자 차갑게 태놓고 돈을 뺏기 시작하는 거 있지. 알고 보니 부머님도 조폭이래. 뭘? 조폭? 아이, 다음부턴 만 원권이 아니라 오만 원권으로 채워야겠어? 돈으로 뺨 따고 맞고 싶지 않으면 가자. 설명충댕댕이 나보고 설명 그만하고 돈은 가져왔겠지 오, 미안해 엄마가 더이상 용돈을 안주셔 아니 내가 그냥 돈달래? 내가 다른 일진들한테 안맞게 보복목적으로 돈달라는건데 어? 어라 말이 안 통하네? 이걸 확 그냥! 그냥 확! 음. 이걸 확 그냥! 이걸 확! 근데 이 동네에는 너 말고 나 때리는 사람 없는데? 내가 널 너무 아껴서 보호해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빨리 보호비 내놔! 이걸 확 그냥! 확 그냥! 확 그냥! 확 그냥! 확 그냥! 음. 음. 하지마! 진짜 부모님이 터들 안 주셔! 진짜 야, 미안! 부모님이 무섭고 난안 무서운가봐! 하 그, 그 그런 게 아, 아, 아니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안되겠어 나 우리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아빠? 어? <웃음> 아, 아 음. 서, 설마 너, 너 우리 아빠 조폭인 거 알지? 너 이제 큰일 났다 나 참지 않고 바로 전화 때릴 거야 응? 미안해 돈 내일까지 꼭 가져올게 제발 한번만 잡아줘 어쩔 수 없지. 착한 내가 봐줘야지. 진짜 내일까지야. 내일도 안 가져온다면 알지? 어,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제가 꼭 내일까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오겠습니다. 진짜 당연히 알고 있죠. <웃음> 야, 너한테 좀 심한 거 아니야? 맞아 심하지. 근데 아무것도 못해. 시앙의 아빠가 그 유명한 인형파도목 박교안이래. 뭐뭐 뭐? 인형파도목? 뭐? 이, 이, 아, 이 대투는 악나하고 안나간 인형파도목 박교안이 탈출했다고 합니다. 에. 내다!!! 네? 내가 왜온거 같아? 어... 어... 어, 모르겠는데요... 헉!!! 어... 어... 어... 어... 모르긴 뭘 몰라! 돈 내놨자셔! 아... 이... 이... 어... 이... 어... 하지마! 이... 이... 오늘... 이... 이... 이... 이... 돈은... 어, 이 돈은 뭐? 야 어... 어, 오늘 이... 심, 심부름... 달러 와야 되는데 심부름비가 어쨌다는 거야 너 우리 아빠한테 혼나고 싶어? 아니요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진작에 다줄 것이지 아, 어쨌든 보호비 명목으로 받는 거니까 어디 가서 말하면 <웃음> 알지? <웃음> <웃음> 오, 이거 엄마 그 지금 지금 비르는데 정말 아버지가 악난한 조폭이라 그러지 악난 악랄하고만어 오, 어 오, 어 오. 어 오늘 도돈 많이 모았다. 어? 어? 저..저기..돈..냄새 어? 잘 맞는 취향인가 저..겸문 앞에 있잖아! 분명 내 손에 든이만 원의 냄새를 맡고 날 부를거야.. 조..조..조심히 가져고조심해 도망가.. 그래, 하아.. 응? <놀람> 어디서 돈 냄새가 물씬.. 예야아아와 <놀람> <놀람> 어? <놀람> 내 돈냄새를 맡어어 도망쳐 가나는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진니진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서 댕댕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들이 흩어져야 될것 같아 난 저기로 갈 테니까 양 저기로 가 그래 난리로 갈게 자랑소바자랑소바 <웃음> <잘 안서봐! 웃음> <웃음> 어디로 갔지 <웃음> 야 거기서 어이 너도 돈가지고 온거야? 을꺼 저는 돈이 진짜 없어요 제발 이러 s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제발 어어어 다진발 거짓말 저진바리 어쩌어 어어 내가 너왜 아는 척해 갑자기 지영아 제발 도와줘 저 무서운 사람들이 막토너냐면서 때리고 막 때리려고 그러구막 어? 맞다 너네 아빠 조폭이라고 했잖아 응? 조폭? <웃음> 야 여기 있는 애 아빠가 조폭이야 조폭 너네 들다 죽었다? 하이 <웃음> 바보다 <웃음> 아, 아, 아, 아. 야 댕댕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응 그래 초폭이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익연파 두부 먹는 미션 너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얼리리꼬 몰리어지아 고마워 난 갈게 그럼 난 간다 으 어! 으 어, 어, 어, 어. <웃음> 제발 부탁드려요 태으지으으으으으으만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웃음> The next day. <웃음> <웃음> <웃음> 빠한테 혼나고 싶어? 치앙아 너왜 이렇게 다친 거야? <웃음> 어. <웃음> 아무것도 아니야 그, 그냥 아버지한테 혼난 거야 아버지한테 혼났더라 아니던데? 맞아. 이거 봐봐. 응? 어? 그게... 학교에서 저를 만만하게 볼까봐 일부러 잉여파 두목이 저희 아빠라고 친구들을 속인 거예요! 절대 저희 아빠가 잉여파 두목이 아니십니다! 전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요! 일부러 아빠가 초폭이라고 속이고 아이들 톤을 뺐다니 진짜 나쁜 녀석이네 음, 음, 음, 네, 내 돈. 음. 그 이후 박지양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돈을 뺏은 대가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저희 학교에는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끝. 음